Hello everyone, 오늘은요. 1월부터 12월까지 자, 영어 이름을 배워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숫자 뒤에 월만 붙이면 되는데요.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는 자, 1월부터 12월까지 이름이 다 달라서 외워주셔야만 읽을 수 있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자,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해당되는 달이 왔을 때그 달을 정확하게 외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은 4월이지요. 1월, 2월, 3월, 4월까지만 외워보시는 거고요. 5월이 오면 5월 외우고 6월이 오면 6월 외워주시는 겁니다. 자, 1월부터 갑니다. January. 자, 먼저 뭐가 외워줘야 된다? 소리가 외워줘야 돼요. January, January, January. 자, 2월. February, February. February, February 1월과 2월이 조금 어려워요. January, January, February, February 자, January를 같이 보는데요. 자, 항상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 J, 자, 자, 자, 자, 자, 자 A, 자, 자, 자, N과 U가 맞나요? New, New, New 자, A가, 어, 어, 어, 어 R과 Y가 만나 RE. 자, 뉴, 어, RE. January, January, January, January. 자, 어떤 달력은요, 이 January가 모두 대문자로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달력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한번씩 확인해 주세요. 자첫 번째 글자만 음, 대문자로 되어 있는지 전체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져 있는지 자 new or r 자 이렇게 소문자로 되어져 있는 글자도 보실 수 있어야 하고 대문자로 쓰여져 있는 글자도 같이 보실 수 있어야 해요 january january january january 자2월 같이 볼까요 february february Fabulary. 자, 글자 같이 볼까요? F, E입니다. F, E가 만나, f fa, fa, fa, fa. 자, B가 만나, b, fav, fav, fav. R하고 U가, r, r, r, r fav, r, A 들어가고, R, Y. 같이, r Fabu, a v, fa, v ra, r, i February, February February February February January February January February January February 자 그래서 1월과 2월은 요끝글자가같네요 January February January February 자 1월은 January 2월은 February 이렇게 자, 1월과 2월이 지나면 3월이 옵니다. March, March, March. 간단한데요. 이 March는요, 행진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행진을 웨딩마치라고 부르는 그마치인데요요 말입니다. 자, 3월은 얘 모든 것이 잘 태어나서 행진을 하는 달. 자, M 대문자, M-A-R, Mar, Mar, Mar. 자, C-I-C-G로 t c Tch. March, March, March 우리 3월 한달잘 지냈지요? 자, 3월이 끝나갔습니다. March, March 이제 4월이에요. 자, 4월은 April, April A로 시작하네요. April, April, April 자, A, A, B, p B, B, R, I, L, Real real, April, April, April, April. 대문자, 소문자. April, -E April, April, April. 우리가 이번엔 여기까지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2월, 3월이 이미 지났어요. 4월이에요. April, April, April, April. April. 자 5월입니다. 영어로 May라고 해요. May. 그래서 5월의 여왕을 May Queen이라고 하는데요. 자 May입니다. M A Y May May May. 자 M M A가 A, -A Y가 E. May May 대문자 소문자. 자 6월입니다. June June June. 자 J U and June 뒤에 E가 붙어 있어요. June, June, June 자, 7월, July 자, J로 시작하는 예, 줄, J, U, L, July 자, 뒤에 Y가 I로 읽어져서 July, July, July 자, 4월부터 7일, 7월까지는 조금 짧아요. 자, April, 4월 April, 5월, May, 6월, June, 7월, July. 자, 8월, 9월. 자, 8월. August. August. 자, A로 시작합니다. 어, A, U. 어, 어. 자, G가 그, G하고 U. August. 자, S는 S, T는 T. August. August. August. August, August, August 자, 9월입니다. 9월은 September September, September, September 자, 9월부터 12월까지는 B, B, B, 뭐로 끝나요?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B, 9월부터입니다. Sup. S, E, P, S, E, P s가 s, 이거 a, p가 p, sap, sap, t-e-m, t i m tam, t가 t, 이거 a, m, m, s e p t e m b, e r b-e-r, 자, b는 b, er은 R s e p t e m b e r septamber, 자, 글자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소리 중심으로 보아주세요, septamber, septamber, september, september, september. 자, 0 월. october, october. 자, 오르 시작해요. 오시. oc, oc. 오가 아, c 가 크. oc, oc. 또는 오기라고 발음할 수도 있어요. october, 괜찮아요. Oc. 자, T o 자, to, to, to, ber, ber. october, october, october, october. October 자 11월 November November November n으로 시작하네요 no n과 오가 많아 no, -E November November November November November 자1 2월 December December December D 자 D로 시작합니다 D D D E D d e c e m c, e, m, 쌈. 자, 여기서 c가 s, a, m, 쌈, 쌈, december, december, december, december. 아이고, 이걸 어떻게 다 외우나. 걱정이에요. 자, 한꺼번에 외우지 않습니다. 자, 그 달에 해당되는 달을 하나씩 외우세요. 1월 지나갔지요? January, January, January. 이월 들어갔어요. February, February, February. March, March, March. 3월, 4월 April, April, April. 5월, May. 6월, June, July, June, July, June, July, June, July. 자, 8월, August, August. 이리 시작하죠. 9월부터는 B, B, B, B, B, B, B, B.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자, 우리나라처럼 자, 숫자 1에다가 월만 붙여서 규칙적으로 읽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12개월에 자, 달 이름이 모두 다 달라요. 외, 외, 외, 외워야죠. 자, 그러면 나의 생일이 몇월 며칠인지 읽어볼 수 있을까요? 자, 나의 생일은 예를 들면 4월 2일이야. 그러면, 자, 4월, April, 자, 일은요. 숫자, first, second, third, 자, 순서. 그래서 April, second,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들 집에 가족의 생일이 있을 거예요. 몇 월, 며칠이 있을 거예요. 자, 몇 월에 해당되는 것, 자, 여기 1월부터 10이에요. 그 다음, 며칠에 해당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학습하신 예, 서수의 숫자를 읽어주시면 되죠. 자, 오늘은 며칠일까요? 지금 학습하시고 있는 예고 그 날짜가 4월 6일이라면 4월 April 6. 그죠 6. 뒤에 쓸 붙여서 April 6가 되겠죠. 자, 달력 확인해 보셨을까요? 자, 이렇게 써있나요? A, P, R, I, L. 자, 여기서 A만 대문자이고, 자 혹은 전체 글자가 다 대문자인지 확인해 보셨을까요? 자, 꼭 확인해 보세요. 달력마다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요일 영어부터 해서. 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 오늘 네, 자, 그 1월부터 12월까지. 날짜까지 있어요. 그럼 달력에 여러분들이 쓰여져 있는 걸 모두 다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일에도 영어로 Sunday, Monday, Tuesday, 자,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요거 써있지요? 요거랑, 자, 그 다음 맨 위에 뭐 달이 영어로 써있고요. 자, 날짜는 물론 순, 어, 숫자로 쓰여있지만, 자, 그것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읽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날짜와 요일, 자, 요렇게 영어로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자, 한 번에 외워지지 않습니다. 학습량이 많습니다. 자, 두고두고 하나씩 하나씩 외운다고 생각해 주시고 항상 학습은 소리를 먼저 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소리를 큰 소리로 예, 내면서 자 외워 주십시오. 자, 오늘 학습 여기까지인데요. 쓰는 양이 많아서요. 꼼꼼히 잘 예, 보시면서 학습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늘 학습 여기까지입니다. Have a nice day!